아, 왜내신발끈은 이렇게 묶이는 거야? 오늘은 신발끈을 묶었을 때왜 가로, 세로로 묶이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매듭법은 끈을 교차시키고 매듭을 짓습니다 교차했을 때 위에 있던 끈으로 매듭을 지었을 때는 세로로 묶이게 됩니다 이걸 그린니 노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끈을 교차시키고 매듭을 짓습니다 반대로 교차했을 때 아래 에 있던 끈으로 매듭을 지었을 때는 평평하게 가로로 묶이게 됩니다 이걸 스퀘어 노트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퀘어 노트가 그린니 노트보다 5배 정도 튼튼하다고 합니다 끝!